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 1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강에서는 선박연료유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협약의 의의와 특징 또 책임의 주체, 적용범위, 책임원칙, 선주책임자 강제보험 및 보장계약증명서 제도 이러한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에 의한 유리오염손해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와 비유조선의 연료유 등에 의한 유료오염손해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사고는 1967년 토리개노노사고를 계기로 해서 1969년 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 채택되고 이 현재는 이두 협약의 최신 개정판인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형 유료오염사고에 대비한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또 발효중인데 약 32개국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조선의 경우에는 기존 국제협약 즉 1992년 어,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 또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 이들 협약은 유조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유조선이 아닌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어, 그냥 상법상의 선조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것이고 어, 별도의 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 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운항 아, 중인 선박 중에서 비유조선이 유조선에 비해서 월등히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 사고의 빈도수면에서는 비유조선의 연료로 인한 오염사고가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보다 훨씬 자주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최근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서 비유조선이 평소 적지 않은 연료의 양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어, 반드시 어, 대규모 오염이 발생,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2008년도에 선박연료유에 대한 그 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어, 2008년 선박연료유 협약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일반 선박의 선주는 유료 오염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어, 기존은 상법상 선주 책임 제한 제도를 적용받았습니다만은 이 협약에 의해서 일반 선박의 선주에 대한 유료염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어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게 되고요. 음. 다만 이 협약은 기존의 1992년 책임협약의 경우에는 어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라는 화주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추가 보상해주는 이런 이제 2차 보상제도, 기금에 의한 2차 보상제도가 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협약으로서 순수하게 선주가 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에 대한 것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수 있는 것이 선주의 책임 한도액이 그 책임협약 1992년 책임협약이라든지 뭐또 상법상 적용되는 1976년 LLMC 협약이라든지 그 대부분의 선주 책임제한 협약은 어, 선조의 책임의 최대한도, 최고한도를 어, 법에서 어, 협약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 책임, 최악국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나라의 국내법으로 선조의 책임한도를 정하든지 아니면 은 1976년 LLMC가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악국 국가마다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국가마다 책임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아,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어, 여함고 있습니다. 어, 이 협약은 2008년 11월 21일 발효가 되었는데요. 어, 선봉량 100만 톤 이상 보유국 5개국을 포함해서 18개국 이상이 비준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어, 발효하도록 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2008년 11월 21일 발효하게 되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발효가 되었다. 이렇게 어,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의 특징은 앞에서 조금씩 언급되었습니다만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선박이 유조선인지 여부와 또씻고 있는 화물이 지속성 유류인지 비지속성 유류인지에 따라서 어, 적용되는 국제협약과 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유조선으로 운송되는 지속성 유류에 의해서 해양오염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죠. 유조선, 그 다음에 지속성 유류. 어,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 협약이 각각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비지속성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 의해서 발생한 오염 손해는 1996년 hns 협약이 적용된다. 여기서도 보면 비지속성유류이면서 화물유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서 어, 발생한 오염손해 비지속성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이죠. 소위 유조선에서 발생한 오염손해 이것은 1996년 hns 협약이 적용됩니다. 또 국제협약별로 다시 이것을 분류해 보면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서는 어, 적용배상선박은 유조선이고 대상물질은 화학물로 운송되는 지속성유류와 그 선박의 연료유입니다또 1996년 HNS협약은 화학물로 운송되는 비지속성유류이고 유류, HNS화학물에 의한 오염 손해, 이 두가지의 그 원인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을또 2008년 선박연료유협약은 어, 비유조선을 대상으로 하고 연료를그 오염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선박연료유 협약의 2대 특징이라는 것은 첫째 기금에 의한 2차 보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1992년 책임협약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과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라는 2차 3차 보상기금이 존재합니다. 1996년 HNS 협약은 선주의 민사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를 전부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선박연료의 협약은 이러한 기금에 의한 2차 보상 제도가 없는 이러한 제도라는 점이 기존의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협약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책임 한도액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 관련 국제협약과 HNS협약은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액에 대해서 협약에서 일률적으로 어, 정하고 있습니다. 어, 2008년 선박연료협약은 유 선주의 책임 한도액을 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최약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선주책임한도액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협약의 어떤 그 특징이랄까 어, 그이 협약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 특징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또 2008년 그 선박연료유협약은 책임의 주체를 어, 기존의 유조선에 적용되던 그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비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 책임의 주체를 등록선주, 선체용선자, 선박관리인 운항자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책임 주체를 확대한 근거는 연료유로 인한 오염손해의 2차적 보상이라는 기금제도가 없기, 때문, 없기 때문에 선주와 이들 확대된 그 책임의 주체 간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오염 피해자의 배상 청구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논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등록선주, 선체용선자, 선박관리 운항자, 이 선주 책임제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선박 운항자가 운항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운항자를 분명하게 찾아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 여기에 등록 선주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점은,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를 좀, 그, 두텁게 보호를 할수 있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협약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이 책임한도에게 해당하는 만큼 강제보험을 들어서, 책임을 그 확보,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강제보험을 들어버리면 은 어, 등록선주가 강제보험을 들든 뭐 누가 들든 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 뭐 연대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이유도 별로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그 1992년 책임협약과 비교해 볼때 어, 책임협약에서도 결국 강제보험을 들기 때문에 굳이 이 책임의 주체를 확대해서 오히려 청구에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논리였는데 이 협약도 강제보험 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은 어, 책임주체의 확대는 그 근거가 어, 좀 어,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상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선주등에 대해서는 이 협약을 근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선주등의 책임은 협약상의 원인으로 한정,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주등에게 하는 책임은 그 손해배상 책임은 어, 협약의 원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 사고의 원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름이 유출된 것은 이, 이 이제 해당된 A라는 선박이 A라는 선박의 연료유가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원인이 B라는 다른 선박이 와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이 기름 이 유출된 선박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오염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선주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인을 제공했는 어, B라는 선박의 선주에게 어, 구상 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이때는 어, 이 선박 연료유 협약을 원인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상법상 선박 충돌 규정이라든지 뭐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이라든지 다른 그 원인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구상 청구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대체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 선박이 노유 해백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는 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결과에 따라서 엄격 책임 즉 절대 책임을 어, 엄격 책임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 이유료 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고 를유발있는제 3자가 있을 때 구상청구는 어뭐 예를 들어서 충돌의 원인이 과실에 있느냐 이거,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적용 범위는 어, 연료유 어, 선박 오염 손해 장소적 적용 범위 이렇게 이제 제가 어,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디에서 어떠한 선박에 의해서 어떠한 기름이 유출돼서 어떠한 손해를 일으켰을 때 선박연료의 휘벽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연료의 휘벽은 아무래도 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와 관련된 휘벽과 차이 나는 점이 적용되는 대상 기름이 유조선은 선박의 화물류가 기준이었다면 어, 일반 선박 즉 비유조선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양을 선박에 싣고 있는 것이 연료유이기 때문에 이 벙커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럼 벙커의 개념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되려는 탄화수소광물유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소위 원유에서 추출된 즉 원유 또는 원유에서 추출된 그러한 기름인데요 연료유, 윤활유도 여기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지속성 유류가 많겠지만 어, 지속성 유류에 반드시 한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지속성 유류가 아니라 것은 비지속성 유류 인데요 이 경우는 앞에 제가 잠깐 설명 드릴 때 hns 협약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hns 협약이 적용될 때는 비지속성 유류를 화학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이제 선박 연료의 협약과는 그 무료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용대상 선박은 항해선입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모두 포함이 되고요. 또 해상 운송용 단정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어, 다음, 소형, 여기서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서 강제보험과 보장계약증명서 규정을 여기서 적용을 하지 않는데요. 총톤수 이하의 선박을 이러한 소형선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선박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적용이 되지 않는 선박, 적용 제외 선박은 군함 또는 국가가 소유 혹은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입니다. 뭐 대부분의 국제협약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이 되는 오염소 손해인데요. 1992년 책임협약과 거의 동일한 규정입니다. 선박의 연료유가 유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입니다. 또 방제조치 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해, 환경훼손에 대한 손해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때 환경훼손에 대한 손해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상실이익, 복구조치의 비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소적 적용범위인데요.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과 동일한데 요최약국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 최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최약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최약국이 결정한 자국의 영해의 접속 또는 이원의 해역으로서 자국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회리 이내 해역 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나라 영해, 또 영해를 둘러싸고 있는 200일 이내의 해역에서는 이제 국내법으로 적용대상을 정할 수가 있고요. 아, 또이 영해와 접속되어 있는 그 해역에 이제 기름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그 해안가에 표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영토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만 방제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공해상에서 방제조치를 하더라도 어, 이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책임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의 성질과 면책사유 순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 책임의 성질은 엄격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2년 책임협약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어, 다수 국가들이 이러한 엄격 책임주의 즉그 무과실 책임주의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이것은 결국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당해 선박에서 여 유가 유출되어 오염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최초 사고 선주의 책임을 묻는데요, 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일 때 책임은 처음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선주에게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책임이 있는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서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책사유인데요. 1992년 책임협약과 이것도 동일한데요. 첫째,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란폭동 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두번째,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자기 또는 부자기의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세번째, 등대 또는 기타 항해보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부주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이러한 것들이 책의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 오염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선주 등의 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다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염 손해가 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의과실이 여기에 개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민사상 어, 책임을 그 분배하는 거죠.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어, 책임을 선주에게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고 일부만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선주 책임제한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 선주 책임에 대한 협약의 원칙과 우리 상법상 책임한도의 순으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주 책임제한에 대한 이 협약의 원칙은 선주가 국내법 또는 1976년 LLMC에 따라서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LLMC는 그 1976년 LLMC와 그 이후 개정 의정서 중에서 최약국이 가입한 그 의정서를 얘기하는데요. 어, 이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선주 책임제한 제도가 기존에 이제 선주 책임제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제한제도에서의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 일반 선박에 대한 상법상 선조 책임제한제도의 범위 안에 그대로 있는데 그 선박에서 연료유가 유출이 돼서 오염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강제보험을 들게 했다. 그 다음에 오염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라갔다. 뭐, 이것만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체계를 흔들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어, 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했다는 것이 이 협약의 하나의 그 의도이기 때문에 어, 기존의 책임한 도액은 손대지 않았다. 어, 따라서 독자적인 책임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책임한 도액이 다 다르게 규정될 이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법상 책임한도액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상 선주책임제도에서 규정한 책임한도액이 적용이 되는데 유리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물적손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료의 방제작업과정 등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박연료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은 상법상의 선주의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을 모두 합한 금액이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6년 LLMC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주의 책임 제한액이 우리나라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선박이 일본에 기항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 유탁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요구하는 책임 한도액을 어, 책임 한도액까지 피 i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996년 LLMC 상의 책임 한도액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상법상 선조 책임 한도액은 여객의 임명 사상에 대한 손해, 여객 2위의자의 임명 사상에 대한 손해, 물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 책임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인명의 사상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세 가지 책임한도액이 모두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먼저 여객의 사상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선박 연료유의 유출로 인하여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채권인데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여객정원의 17만 5천 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 그 책임 한도익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여객2위의 자의 어, 사상에 대한 책임 한도익인데요. 어, 선박연료의 유출로 인하여 여객2위의 사람이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 300톤 미만의 선박에는 16만 7천 SDR, 300에서 500톤의 선박에서는 333,000SDR 이라는 고정된 어, 이러한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 501톤에서 3,000톤까지 선박에 대해서는 이 333,000SDR에서 어, 그 500톤을 초과한 몇 톤당 예를 들어서 2,500톤이면 은 2,500 빼기 500을 하게 되겠죠. 그럼 2,000톤 곱하기 500 s d r 을 했는 이 두, 이 플러스 이 금액을 합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 3,001톤에서 3만 톤까지는 3,000톤에 대한 선조 책임 한도, 한도에다가 3,000톤을 초과했는 매 톤당 333 s d r 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 3만 1톤에서 7만 톤까지는 3만 톤의 선조 책임 한도액에 3만 톤 초과 매 톤당 250SDR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고요 7만 1톤 이상 7만 1톤부터는 7만 톤에 대한 손해 책임 한도액에다가 7만 톤 초과 매 톤당 167SDR을 곱한 금액을 합해서 책임 한도액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인데요. 선박 연료 유출로 인하여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300톤 미만 선박에는 8만 3천 SDR 301톤에서 500톤까지의 선박은 16만 7천 SDR의 고정된 금액을 책임 한도액으로 하고요. 501톤에서 3만 톤까지는 16만 7천 SDR의 500톤 초과 매 톤당 167SDR을 곱한 금액을 합하게 됩니다 어, 같은 방식이죠 3만 1톤에서 7만 톤까지는 어, 3만 톤에 해당되는 책임 한도에다가 액 음, 그 3만 톤을 초과한, 여기 3만 인데요 3만 톤을 초과한 매 톤당 125SDR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이것을 합하게 되는 거죠 또 7만 톤을 넘어갈 경우에는 어, 그 7만톤에 해당되는 책임한도액에 어, 7만톤 초과 매톤당 어, 83SDR을 곱해서 어, 이것을 합한 금액이 예, 책임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강제보험 및 보장계약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험금액, 부보 대상 선박, 피보험자 직접청구권의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보험금액은 책임한도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맡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임한도에 대해서 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보험금액, 보험가액이랄까, 보험금액은 어,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책임, 최고 책임한도에까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예,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책임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보험에 들어야 할 한도액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각국이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독립된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료유오염 손해 이외의 선주 책임제한 대상 채권을 위한 보험 기능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보 대상 선박인데요최약국에 등록된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최약국영해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유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피보험자는 등록선주로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의 주체는 확대해 놓고 그 보험가입을 할 때는 등록선주로 이렇게 그 단일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의 주체를 확대해야 될 이유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책임의 주체 모두에게 강제보험가입 유도는 그, 그 2중 3중 보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어, 등록선주 2위의자에게 강제보험을 가입해도, 청구권자의 지위가 더 강화되지는 않는다. 또, 손해배상청구를 등록선주에게 집중하는 것이 배상책임체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이유로 책임의 주체를 확, 등록선주에게 비보험, 그니까, 보험 계약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책임주체를 왜 확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수 없게 된 것이죠. 다음,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데요. 선주가 보험자에게 제기한 소송 절차에서 보험자가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은 피해자에게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험자 등이 선주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기인한 소원에 대한 항변은 피해자에게 또 동일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보험가입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요. 이제 입출항할 때그 보험가입이 안돼 있으면은 입출항을 음,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최약국의 의무인데요. 보험자 또는 은행보증이나 재정보증의 유효함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최약국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취항하거나 자국항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비최약국의 선박도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최약국의 항구에 입출항을 금지할 수 있고요. 증명서 발급을 인정한 기관에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선박연료유협약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했는데요. 어, 첫째, 2008년 선박연료유협약의 재정 배경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두번째, 선박연료유협약상 선주의 책임한도액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도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